윈도우 10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를 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꺼주는 게 좋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이미지 미리보기 캐시 파일인 sumbs.db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이미지 파일을 썸네일처럼 작게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개인마다 호불호가 나눠지겠지만 좀더 깔끔하게 바탕화면을 정리를 하고 싶거나 윈도우 10 최적화를 위해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 싶은 분들은 깔끔하게 삭제를 해주고 더 이상 뜨지 않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윈도우 명령 프롬 포트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지만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삭제를 하면 편합니다. 첨부한 링크를 눌러 썸네일 데이터베이스 클리너라는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스크롤 살짝 내리면 최신 버전인 1.2 버전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대략 한 5년 전에 나온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면 이렇게 실행파일 하나를 볼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더블클릭하고 실행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스타트 서치를 누릅니다. 스캔하는 과정이 끝나면 C 드라이브에 있는 썸네일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항목을 쭉 나열된 걸볼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다에는 클린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바로 삭제를 해줍니다. 혹시라도 남은 파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스타트 서치를 눌러서 스캔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검색을 했더니 앞서 한번 지웠던 거와는 별개로 데이터베이스 썸네일 파일이 생성된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생성되지 않도록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윈도우 로우키와 아을로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gpedi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로컬그룹 정책 편집기가 열리면 사용자 구성에서 관리 템플릿, 윈도우즈 구성 요소 폴더 우측에서 파일 탐색기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설정 목록에서 숨겨진 썸네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미리 보기 캐싱 끄기라는 게 있죠? 해당 항목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창이 열리면 여기에서 사용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적용을 하면 더 이상 sumbs.db 파일이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윈도우 10홈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서 별도로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설치한 다음에 알려드린 경로로 이동해서 설정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